자, 미리 캠퍼스 사용법에 여러분. 사용법. 사용법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미리 캠퍼스에서, 미리 캠퍼스에서 지금 요 기준만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 기준을 모르면 맨날 편집하다 헷갈려서 질문을 한다고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찍고 있으니까 찍은 다음에 다시 우리 카톡방에 올려줄게요. 그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럼. 첫 번째. 미리 캠퍼스에는 메뉴가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군데. 어떤 게나오는첫 번째가, 요 제일 위에 있는 상단, 보지 상단? 요상단에 나와요, 상단. 자, 상단 메뉴를, 자, 상단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메뉴를 편집하는 게 나오는데, 잘 보세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 플러스 버튼, 뭐지, 이게?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겠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는 뭐냐면, 새로운 페이지를 복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새로운 페이지에 색깔을 집어넣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탕 색깔을요. 위에 있는 메뉴는, 위에 있는 메뉴는 뭐라고요? 어, 예, 요, 보이는 페이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메뉴들이에요. 보이는 페이지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 만약에, 이런 것들은 뭐, 요두 개는 굳이 여러분들이 어할 필요는 없어요 손댈 필요는 없는, 거의 손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건 당연히 페이지를 지우겠다는 얘기겠죠. 페이지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얘를 툭 꽂으면 페이지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로, 반대로. 이 녀석을 내리고 싶으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음.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요게 페이지 관련된 거이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내가 편집할 거를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클릭을 하면 왼쪽에 메뉴가 딱 생겨요. 보이세요? 아무것도 클릭을 안하면 아무것도 클릭을 하면 왼쪽에 메뉴, 편집하는 메뉴가 안 나오고 선택하는 메뉴가 나오는데, 내가 글씨를 선택하든, 이해되시겠어요? 사진을 선택하든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너이사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왼쪽에다가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나 이거 자를 거야. 사진을 잘라야지. 이해되시겠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잘라서 쓸수 있어요. 이렇게. 나 이만큼만 써야지. 이만큼만 쓸까요? 진짜 얼굴만 나오게 할까요? 얼굴만? 이만큼만 나와야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게 자르기란 메뉴죠. 그죠? 반전은 말 그대로, 그죠? 좌우 반전을 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하 반전을 위아래로. 네. 그 사진을 내가 폼 잡고 있는 게1 밖에 없으면 반대로 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요. 이거 파워포인트랑 잘 쓰시면 똑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잘 모르신 분들 계시니까 천천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순서 보이죠 순서. 순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요게 지금 이 뒤로 갔잖아요. 그 여기 잘리죠 이렇게. 이 글자보다 뒤에가 있잖아요. 이, 이 이미지를 앞으로 당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서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맨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톡 튀어나와요 이렇게. 반대로 이 사진을 뒤로 보낼 거예요. 맨 뒤로. 좀 뒤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꿀 때, 조정하는 거에 됐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정렬은 뭐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정렬, 이건 뭐예요? 글자 관련되겠죠? 글자를 왼쪽 정렬할 거냐, 오른쪽 정렬할 거냐, 그 얘기죠, 그죠? 자, 위에는, 위에는, 자, 보세요. 위에는, 얘로 이놈을 지울 거다. 이해되시겠어요? 삭제. 그죠? 이 녀석을 복사할 거다. 하나 더. 그죠? 삭제. 복사. 이해되시겠어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락보정시키겠다더 이상 편집 못하게. 이해 되시겠어요? 보정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복사하겠다는 이거는 형식을 복사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건 조금 있다더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 메뉴 메뉴 구성 끝이에요. 끝. 여러분. 더위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요. 편집하는 메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려볼게요. 자, 제가 하면서 설명드리잘 보세요. 사진을 없을 거예요. 될 사진을 지웠죠. 그죠? 어, 클릭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글씨를 수정하죠. 자 보세요.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는 이, 이해되시겠어요? 예. 네. 자, 요 글씨 수정 글씨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따닥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 수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어... 어돈 벌고 싶으면 따라와라.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문제는 어? 뭐야? 나는 한 줄로 하고 싶은데 두 줄로 내려가버렸네? 그죠? 어떻게 한 줄로 만들지 간단해요. 잘 보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요요 요 중간에 띠 보이죠? 그치?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커서가 이렇게 좌우 화살표로 바뀌죠? 얘를 꾹 누르고 당기면 요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이해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동시킬 때는 누르고 움직이면 여기 이동이 돼요. 크기가 너무 크죠? 줄여야 될거까요 그죠? 줄이는 거는 여기 대각선 보이 대각선 대각선을 꾹 누르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글씨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돼요 그러면 글씨는 굳이 따로 편집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말할수있으 편집이 다 된다고 이렇게 해요 이해됐나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하라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하라도 내가 진짜로 이렇게 한 들어볼게요 진짜로 네? 뭐 수정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나는 아이 글자 색깔 마음에 안들어 바꾸고 싶어 그죠?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 자, 두 가지 방법이죠. 클릭을 하고, 이해되시겠어요? 클릭을 하고, 왼쪽에 가보면, 글자 색깔 바꾸는 게 나오죠. 또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글자 색깔 바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이 겠죠 교수님, 돈, 돈 벌고만, 돈 벌고만, 내가, 어, 그 글자를 갖다 색깔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할 때, 돈 벌고만, 이렇게 블록 지정하는 게, 블록을. 그 다음에, 돈 벌고 색상만, 이렇게 바꾸는 거죠. 번볼 것만 이걸로 네. 바꿔까요자안 바뀌니? 글자 색깔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요 아마 이게 글자를 쓴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글자가 색깔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블록마 제작해서 바꿔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부동산 전문가, 뭐라고 할까요? 김윤석이 아니라 저는 김준수잖아요 그죠? 김윤수.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디자인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죠? 이것만 저장해가지고, 썸네일만 바꿔도 굉장히 네, 멋지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만드신 프로그램이 이 녀석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추가적인 설명들을 아예 더 해드릴게요. 어떤 건냐면내 사진을 추가해야 될까아요 그죠? 그걸 어디서 추가하냐면 왼쪽에 보시면 왼쪽 메뉴 중에서 여기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 보이세요? 여기서 내 사진을 추가할 수 있어요. 네, 클릭해서, 네, 클릭해서요. 위에 내 파일 업로드 보이세요? 여기서 내 사진을 찾아와서 추가하면 돼요. 그 추가를 하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죠. 보이세요? 네. 그럼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을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죠? 그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는데 하나 문제가 생겼죠? 이 이미지가 뒤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미지가 뒤로 가야 되죠? 어떻게 돼요?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가세요? 순서에 가서 맨 뒤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아는 차이가 좀 많이 날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광고도 집어넣고 싶어요. 땡땡 공인인가사무소 그죠? 그 이미지 광고도 만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 보시면, 텍스트, 여기 글씨 쓰는 글씨. 클릭하면 이렇게, 글씨를, 일반적인 글씨를 쓸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제목 텍스트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어, 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쓰겠죠. 그죠? 글씨를 쓰게 되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글씨를 쓰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 여기 폰트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 폰트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 폰트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색깔도 원래 이렇게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됐죠 근데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나는 예쁜 디자인에다가 광고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보는 시간이에요 보는 시간 보는 시간이에요 잘 보세요 위에 보시면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말고요. 여기, 스타일과 특수문자라는 메뉴가 있어 보이세요? 여기서, 이 특수, 스타일을 딱 클릭하면, 이런 스타일들이 나와요. 보이세요?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죠. 여기는 스타일 중에는 내가 쓰고 싶은 스타일이 있죠. 만약에, 음, 이런 거 하나 넣고 싶다. 이게, 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마음대로 글씨만 수정하면 되겠죠. 네, 긴요수에 음, 디비 랜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디자인 광고 하나 만들어졌네요? 요거 하나 그냥 워낙 위치에다 그죠? 딱 집어넣어주면 깔끔하게 광고 되겠네요? <웃음> 엄청 쉽다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고퀄리티 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한 번만 익히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이기예요 마지막으로 요소인데 요소 요소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소라는 게 있죠 보이세요? 요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뭐예요? 요소들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디자인도 쓸수 있고 여러가지 쓸수 있는 여기에 우리는 도형이죠. 도형. 도형이나 선을 클릭하면 여기 도형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선은 직선뭐그 뭐 점선 이런 선들 있죠. 이런 선들도 여기서 다 각자 쓸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선들도 여기서 다 가지고 올수 있다. 네. 그리고 사진은 내가 만약에 추가로 픽사베이나 다른 데서 외부 사진을 가지고 싶잖아요 여기서 검색해서 가지고 올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 사진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하면은요. 다시 부동산. 부동산 하면, 부동산 하면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사진도 다 갖고 올수 있죠. 여러분. 얼마든지. 자, 그럼 하나 볼까요? 제가 이빈 이미지에다가 이 부동산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 갖고 왔죠? 이 사진을 배경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떻게 해요? 배경으로 만들기 딱 하면 이게 배경으로 짜놓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럼 여기다 이제 글씨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씨를. 요게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프레임 방식인데, 요소에 가면은요, 요소에 가면,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보이세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와서, 내가 프레임을, 이런 프레임을 하나 갖고 와서,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프레임 갖고 와서, 아까 사진이 사진 있죠, 사진? 사진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사진 갖고 와서 이 프레임 속에다 얘를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 스타일로 디자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미리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은요, 이제 디자인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을 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있는 디자인만 잘 써도 굉장히 유용할 써먹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여러 가지 디자인된 이 템플릿이라고 제일 위에 보지 이 템플릿? 네, 템플릿을 가보면 지금 제가 우리가 유튜브를 봤던 그런데 여기 유튜브 말고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들 있죠? 파워포인트 템플릿도 여기 엄청 많이 있어요. 프리젠테이션 템플릿. 그럼 여기 프리젠테이션 템플릿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템플릿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템플릿 있죠? 템플릿 하나 딱 선택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 템플릿을 내가 어더쓰기딱 누르는 순간 이 템플릿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넘어와요. 넘어와서 파워포인트 템플릿은 내가 이걸 만들어 쓸수 있는 게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거 그대로 파워포인트 갖다 쓰면 돼요. <웃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ppt 디자인 할때도 이걸 다 만들고 여러분 일반 썸네일 들이도다 만들고 하면은 퀄리티는 진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선선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어쩌시죠 교수님? 네. <웃음> 네 일단 자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녹화가 중이라 자 그러면 그래 여기에 어, 미리 캠퍼스 있죠 미리 캠퍼스는 기본적인 방식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자 보면 썸네일은요 썸네일은 이렇게 썸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매 때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만들면 안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를 플러스나 복사해 가지고 계속 늘려 나가야죠 하나에서 어. 한 군데에 썸네일이 계속 쌓여있어야지 썸네일이 2 0개면2 0개 파일로 나눠져서 못 찾아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하나의 파일에 썸네일을 만들어서 쌓아나가야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아까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에 썸네일 열면 썸네일이 투르르 나오는 것처럼 미리 캠퍼스에서 이해되시겠어요? 얘를 딱 클릭하면 얘는 썸네일만 쫙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계속 여러 개를 나눠서 만들면 안돼요 여러분 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설명 안하니까 자꾸 썸네일 하나당 파일 하나를 계속 만드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못 찾아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그것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폴더 하나에 집어넣는 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어렵나요? 어쨌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안 되는 분들은 또, 또 설명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다른 걸 하나에다 못 넣어요. 다른 사이즈는 그 사이즈에 맞춰가,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 미리 캠퍼스 새로운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 네,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 그 사이즈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미리 캠퍼스 디자인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개념이 해 되시겠어요? 같은 사이즈는 계속 같이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이즈만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됐죠? 이 네. 그래서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요 정도 하시면은,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미리 캠퍼스에서 편집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편집하는 방법. 저랑 같이 열심히, 편집하는 방법 배워줬죠. 그죠? 열심히 이걸 어떻게 해요? 편집해서, 이해됐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썸네일 만들어서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를 어떻게 저장하고 등록하느냐에 잘 보세요. 자, 이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위에 보면, 여기, 어, 다운로드란 버튼 보이세요? 다운로드? 이거, 절그 전에 참 제목을 이는 제목.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 썸네일이면 유튜브 썸네일. 이렇게 썸네일. 여기다 제목을 줘야지 나중에 저장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유튜브 썸네일. 제일 먼저 제목을 줬고요. 제목을 줬고, 오른쪽에 가시면, 우측에 가면 디지켓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이걸 쿡 하고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되는 거는 미리 캠퍼스 서버에 저장되는 거예요. 내 PC에 저장되는게 아니고 요 여러분 미리 캠퍼 서버에 저장해놔야 내가 언제든지 열어볼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다운로드 보이죠 이게 이제 내 PC로 다운받는거예요 본인 PC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클릭을 하면 잘 보세요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자여기 웹용으로 그대로 두고요 활용식은 아, png로 할거냐 jpg로 할거냐 pdf로 할거냐 ppt로 다운받을거 나오죠 보이세요 그럼 아까 ppt로 만든 거는 나중에 ppt로 저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그대로 불러와쓸수 있다고 여러분 들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러니까 디자인된 측면에서도 한 번만 딱 디자인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고생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요. 두 번째, 여기 우리는 jpg로 해야 돼 png로 해야 되냐면 무조건 뭐 jpg png는요. 투명 배경 이미지를 만들 때 써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도 있 그리고 PNG로 만들면 용량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만든 썸네일이 만든 디자인들이 등록이 안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부 뭘로 JPG로 하라는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특수한 경우 투명 배경 이미지를 만들 때만 PNG를 쓰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럼 JPG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해 됐나요? 그래서 PNG를 누르면 여기 투명한 배경이라는 옵션이 나와요. 그죠? 네. JPG로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자 사진이 한 장밖에 없는 경우에는 물어보지 않고요. 여기 이제 여러 장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저 여러 장을 만들면 물어봐요. 여러 장을 만들면 몇 페이지에 저장할 거니 전체 저장할 거니 물어봐요. 전체 다.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른 다운로드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압축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또 압축을 또 풀어야 돼. 그리고 사진이 20장 24, 전체가 저장되니까 못 찾아요. 여러분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거한 장만 저장해야 돼. 한 장만. 이해 되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저장하냐 그러면 여기 페이지 선택 보이세요? 클릭하면 여기 전체 페이지 이제 종류들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페이지, 모든 페이지를 해제하고, 나 1페이지만 저장할래?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이렇게 지정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선택 완료하고, 이제 빠른 다운로드 보이세요? 이거 툭, 그러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총 페이지, 한 페이지, 1페이지 다운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빠른 다운로드 하면 이게 다운이 돼요. 내 PC로. 그리고 내가 제목을 유튜브 썸네일로 했기 때문에 유튜브 썸네일 땡땡이해 저장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다운로드에 저장됐다고요. 다운로드란 폴더에 가보면 잘 보세요. 컴퓨터에 가보면 여기 다운로드란 폴더 있죠? 여기 가보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되죠? 그죠? 여기 저장됐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유튜브에 가서 아까 우리 작업하던 여기 유튜브 있죠? 여기서 얻은 거? 미리 그 미리 보기 이미지 있죠? 미리보기 이미지를 클릭해가지고 클릭해서 다운로드에 가서 요거를 클릭하고 열기 해주면 이게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 이제 어, 썸네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